약간 제가 메이크업이 조금, 조금 색다른 것 같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 여름이 가기 전에 피부를 약간 중점으로 둔 투명하고 약간 촉촉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속상인데속상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속상분들도 쉽게 할수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데일리 메이크업이랑은 엄청나게 동떨어진 그런 메이크업이고요 어.. 좀제 셀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보시면서 약간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메이크업하러 바로 가볼까요? 우선 메이크업을 시작해주기 전에 기초케어부터 해줄건데 렌즈는 제가 이미 껴준 상태고요 다크서클이 지금 대박이에요 아무것도 안 발라서 굉장히 건조한 상태니까 기초케어부터 해줄게요 우선 토너부터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토너는 이 제품을 사용해줄거예요 아왜 이렇게 목에 뭔가 떡? 떡낀것 같은 목소리가 나지? 아무튼 토너를 이거를 사용을 해줄 건데 요즘 제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전전에 올렸던 메이크업 영상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고 피부가 되게 많이 상했다고 해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럴 때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제가 보통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저녁보다는 아침에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얼굴이 좀 많이 붓거나? 그럴 때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보시면은 약간 지금도 저금보다는 많이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붉은기가 몇 군데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해 줄 거예요 화장솜으로 닦아서 사용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줄 거예요. 이게 약간 향이 그 흔히들 맡을 수 있는 그 리치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원래 그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영상에서 이제 제가 진정용으로 사용하는 토너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똑같이 피부가 약간 많이 예민해졌을 때 화장솜에다가 푹 적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올려놓는 편이거든요. 또 이게 약간 원래는 그 수분 부족형 지성 있잖아요. 수부지라고 하죠. 그 수부지 분들을 위해서 약간 나온 제품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건성이거든요. 속까지 심한 건성이어서 이 제품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속에 수분을 좀채워 주는 느낌? 이라고 해야되나? 또 제가 그 대용량 그때 그 보여드렸던 토너를 사용을 했던 이유가 용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좋아했던건데 이것도 보시면 용량이 엄청 많아요 한번 쓴다고 막팍 줄고 이런게 아니고 토너는 특히나 조금씩 쓰니까 좀안줄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거를 사용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약간 아침마다 사용을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아니 이 동영상 영상에 향 맞게 해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향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제 모닝 마스크라는 거를 해줄 건데요 모닝 마스크가 약간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스크 하면 붙이는 마스크 아니면 뭐 바르고 떼어내는 마스크 수면팩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저도 사용을 하면서 묶어서 사용을 한 제품인데 이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리브온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흡수를 시키는 마스크예요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이제 흡수를 시켜주고 그 뒤에 바로 메이크업을 들어가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짜서 바로 사용을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무스 타입으로 돼있어요 생크림처럼 되어있는데 되게 귀여워요 근 <웃음> 네, 약간 좀 요즘 유행하는 슬라임 같기도 하고 이게 되게 귀여워요 보셔야 돼 이거 봐봐요 귀여워. <웃음> 몽글몽글. 저는 이제 이 제품까지 사용해주면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더라고요. 이게 딱 보면 은 이렇게 문지르자마자 바로 흡수가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입자가 굉장히 고와가지고 흡수가 조금 빨리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시고 손으로 톡톡 두드려가면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아까 안 드렸는데 오늘 메이크업 할게그 제가 저번 바로 전 브이로그 영상에서 피부 표현이 정말 많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 표현을 약간 토대로 해서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완전 피부에 중점을 두고 아이 메이크업이랑 뭐 이런 거를 약하게 할 거여서 피부 베이스를 좀 촉촉하게 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모르시겠지만은 거울로 보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빨간 부분이 좀 가라앉았거든요 당기는 감도 좀 사라졌어요 이제 바로 피부 표현에 들어갈 건데 베이스는 이제 맥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줄 건데 제가 이 제품을 그때 영상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촉촉해요 그냥 진짜 물처럼 흐르는 타입인데 대신에 이제 좀 단점이 있으면 커버가 1도 안 돼요 커버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컨실러를 꼭 사용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요런식으로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물같은 제형입니다 이 제품을 이렇게 손등에다가 짜준 다음에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도포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맥브러쉬가 약간 좀 찰떡인 것 같더라고요 요런식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브러쉬에 한번 붙여서 한번 이렇게 콕콕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둥글려가면서 도포를 하면 되거든요 좀 중앙 부분 위주로만 해주세요 제가 이 제품을 퍼프로도 사용을 해보고 스펀지로도 사용을 해봤는데 스펀지나 퍼프로 사용을 했을 때는 약간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아! 그래서 저는 이런 브러쉬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브러쉬 자체도 결이 고와서 뜨는 거 없이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발려요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그냥 얇게 깔아주는 거예요 피부 얼룩덜룩한 부분을 맞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피부에 약간 로션 다음에 크림을 바른 느낌으로 되게 얇게 깔아주고 컨실러를 이용해서 또 따로 가려줘야 되는데 컨실러도 맥거를 사용할 겁니다 이 컨실러도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제품이고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되게 많이 해줬는데 제품 자체가 되게 텍스처가 가벼워요 가볍고 커버는 좀잘 돼요 되게 잘 돼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얇게 그냥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브러쉬에 묻혀서 하는 게 저는 커버가 더잘 되더라고요 뭉치는 거 없이 다크서클 같은 거를 커버할 때는 손에 힘을 빼고 하는 게잘 돼요 다 아, 아시겠죠? 이렇게 밑에 약간 삼각존 부분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붉은기 있는 부분이랑 입 주변 잡티를 너무 완벽하게 가리면은 내추럴한 느낌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결점보다는 조금은 약간 남겨놓는 게 저는 더 예뻐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다 가리셔도 됩니다. 입술산도 좀 죽여줘요. 이렇게 얼굴이 되게 죽은 느낌이죠? 이제 바로 브로우로 들어갈 거예요. 브로우라도 그려줘야 약간 좀 사람이 될것 같은데 브로우는 이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머리 흑발했다고 올렸었는데 그거를 SNS에다가 올렸거든요? 근데 영상은 흑발한 영상이 이게 처음이어서 색상을 약간 다크브라운 쪽으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 브로우 모양은 그냥 뭐 본인 브로우에 맞게 정말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모양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뭐 원래 내가 다듬어놨던 그 모양의 색을 넣는다는 느낌? 저는 그런 브로우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식으로 그냥 요렇게만 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브로우까지 그려줬으면 이제 쉐이딩을 해야되는데 쉐이딩 자체는 약간 좀 쓰기가 애매해서 그냥 이 브로우로 바로 해줄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브로우로 코 부분에 찍어주고 애교살도 해주고 뭐 요런 입술 부분이랑 입꼬리 그리고 이런 뭐 턱부분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뭐 손가락을 이용해서 문질러도 좋고 뭐 퍼프를 이용해서 문질러도 좋아요 제가 사용해본 결과로 저는 손가락으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블렌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제일 안 들어가는 약지를 이용해서 조심조심 블렌딩을 해줍니다 해주실 때는 약간 바깥쪽으로 해주시면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쉐이딩을 따로 하기 귀찮을 때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이런 부분도 손가락으로 문질문질 해줍니다. 쉐이딩을 해줬으면 이제 바로 섀도우로 들어갈 차례잖아요. 근데 섀도우는 정말 티가 안 나는 정도로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아이라인도 점막만 채워주고 약간 언더에 그림자만 주고 생략을 해줄 거거든요. 오늘은 눈 중심의 메이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섀도우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우선 펄 제품을 먼저 깔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눈가 자체를 조금 더 화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 이펄 제품은 좀 밀착력이 좋은 편인데 이 피치라떼 컬러는 약간 좀 가루 날림이 조금 있는 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펄 제품으로 먼저 밀착을 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피치라떼로 약간 색만 입히는 정도로 해줄게요. 이렇게 눈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요 제품은 정말 그냥 전체적으로 깔아줘도 돼요. 그리고 여기 눈 앞부분에도 요거는 이제 펄이긴 한데 약간 펄의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피치라떼 컬러로 아주 약하게 눈 중앙 부분에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톡톡톡 색상은 카라멜 브라운 색상이고 이런 식으로 앞부분부터 눈막을 살살 채워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내 눈꼬리에서 끝나야 돼요 이런 소리 촘촘한 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꼬리부터 자연스럽게 스머징 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까지만 하고 라이너를 딱 마무리를 해줄 건데 이제 여기다가 속눈썹을 제가 오늘 붙여줄 거예요 속눈썹을 붙여주는 이유는 제가 연장을 하기 전이어서 이제 조금 더 눈을 강조하고 싶은데 마스카라만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그렇게 속눈썹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속눈썹의 힘을 빌려볼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게이렇게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 뭘 붙이면 좋을까요? 이 제품을 붙여주겠습니다 브라운 컬러고 투명한 라인이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싶을 때 사용해주면 좋아요. 속눈썹을 붙여주기 전에 한번 뷰러로. 그리고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약간 요렇게 꼬깃꼬깃하게 좀 구겨주면은 자연스럽게 더 붙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속상이신 분들은 속눈썹을 또 너무 과하게 사용해 주시면 오히려 눈이 좀 꼬막눈처럼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클리어 라인 플러스 자연스러운 내추럴 속눈썹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가 속눈썹까지 붙여줬으면 이제 마스카라를 해줘야겠죠? 마스카라도 이런 브라운 색상의 마스카라를 사용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잘 이어서 꼼꼼히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주고 오늘도 역시 코크 브러쉬로 끝부분을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뭐가 남았나요? 립이랑 블러셔만 하면 메이크업이 아예 끝나는데 지금 입술이 죽어있으니까 메이크업이 다안된 느낌이에요. 블러셔는 코랄빛 블러셔를 사용을 해줄건데 이제 블러셔 자체도 좀 그냥 피부에 약간 생기를 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해줄거예요 너무 과하게 되면 좀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 블러셔를 사용할겁니다 블러셔는 이제 스마트 드로잉 이니스프리 제품이죠 벚꽃핑크를 사용해줄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블러셔를 추천을 해드린다고 몇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블러셔예요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러셔입니다 약간 좀 여리여리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굉장히 좋고 요 제품을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만 콕콕 찍어줄 거예요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안됩니다 메이크업 룩 자체가 그렇게 막 진한 메이크업이 아니라서 요런 색상인데 실제로는 약간 조금 더톤 다운된 컬러예요 이립 제품은 굉장히 약간 좀 벨벳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발랐을 때 금방 굳어버리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안쪽만 그라데이션을 해주는데 굳기 전에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갖다가 조금 문질문질 해주면 겉부분이 약간 좀 번진듯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저는 이런 색상이 잘안 어울려서 요 립까지만 하면 좀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드 색상으로 입술 안쪽에다가 그라데이션을 한 번만 더 줄게요, 조금만. 그냥 색상만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 이제 입술에 조금 더 생기를 줄 건데요, 제가. 요거는 이제 트리트먼트 립틴트라는 건데. 약간 입술에 볼륨 효과를 주는 그런 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약간 조금 오렌지 빛이 도는 이런 컬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색상이 진짜로 오렌지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핑크 컬러로 발색이 되는데 좀 티가 많이 안 나요 제가 원래 이렇게 촉촉한 립을 안 발라요 이게 뭐제 메이크업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립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오버해서 중앙 부분 위주로 발라줄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약간 요런 아까 사용했던 마른 퍼프로 입술 색상을 좀 잡아줄게요. 짠! 이렇게 말안 하고 있으면 정말 저안 같은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목걸이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지금 다 잃어버려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짧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들이랑은 조금 색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하 아이라인도 이렇게 짧게 그려본 것도 처음이고 립 같은 것도 색상도 아예 이런 색상이 처음이고 이렇게 볼륨을 주는 적도 약간 거의 처음이고 피부에 아예 중점을 둔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약간 속상... 들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메이크업 잘 보셨으면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안녕.